지금 영상에 잠깐 나왔던 가수분들이 착장을 입으신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어, 이거는 컨텐츠로 해봐도 좋겠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이 지금입니다. <웃음> you <laughs> 한요한님이 크로시 셔츠 크로시 셔츠를 예쁜 걸입으셨더라고요 작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아이템이잖아요 원래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가 남성분들한테는 이제 익숙한 아이템이 되었는데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 크로시 셔츠가 저처럼 좀 덩치가 있는 사람한테 잘 어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요한님이 입고 계신 자켓이 샤례르 떨어지고 기장이 길게 떨어지는 셔츠보다는 기장이 좀 짧게 나오는 셔츠형 자켓 좀 우리처럼 우리처럼 어. 한요한님도 그래도 덩치가 있으시니까 우리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이 입었을때도 굉장히 괜찮았다 빨간색 머리를 하시고 파란 색깔 셔츠를 입어줬기 때문에 좀더 힙한 느낌이 나겠지만 거기서 좀 스트릿한 악세사리들을 많이 매치해줘서 꼭크로시 셔츠가 좀 감성적인 차를 흐르는 그런 느낌 이 아니더라도 스트릿하고 힙하게 활용을 할수 있어서 저도 좀 많이 참고를 했던 코디예요 그리고 이런 크로시 셔츠가 좀잘 나오는 브랜드가 뭐 유스, 해칭룸, 뭐 아우레가시 그리고 입고 계신 앤더슨벨까지 거기서 좀 이런 감성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꼽는다면 앤더슨벨이나 아오레가시 같이 너무 차르르보다는 살짝 힙하게 포인트를 들수 있는 그두 브랜드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이 앤더슨벨 크로시의 셔켓은 출시를 한다면 한번 눈여겨볼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키드밀리님은 워낙 뭐 옷을 잘 입으시니까 따라가긴 힘들긴 해요 따라가긴 힘든데 코디에서 되게 놀랐던 게 지금 입고 계신 게 가디건 아이템이거든요 깔끔해 보이는 가디건인데 굉장히 힙하게 매치를 잘 하셨더라고요 바지를 발렌시아가 데님을 입으시고 이너 티셔츠를 그냥 평범한 무지티가 아니라 스판기가 있는 흐물흐물한 티셔츠 있잖아요 조금 더 그런지 하다고 해야 되나 후줄근한 그런 감성을 조금 넣어줘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가디건이지만 굉장히 키드밀리스럽게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도 소재가 굉장히 독특한 바지에 과한 스타일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모자를 선택해서 코디를 완성시키셨다 가디건이 깔끔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두툼한 가디건이 아니라 굉장히 얇고 찰랑찰랑하고 카라도 좀 오픈카라 형식의 가디건이어서 그래서 조금 힙한 느낌을 받쳐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비슷한 아이템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비슷한 아이템이 잘 없더라고요 좀 추천을... 크게 드릴만한 건 없었는데 혹시 이 가디건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도 발렌시아가의 팬츠라서 요즘에 좀 많이 유행하죠 발렌시아가 제품들 솔직히 뭐 발렌시아가 느낌을 낼수 있는 곳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많지는 않은데 확실히 발렌시아가는 발렌시아가만 낼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저기서 그대로 따라 입을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무드를 낼수 있는 티셔츠랑 가디건 바지의 컬러 조합 이라든지 아니면 모자 같은 거그 정도만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로코님이 제가 봤을 때 이날 베스트 착장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이템을 다 입고 계셨어요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룩 중에 하나가 고프코어잖아요 일상복에 아웃도어 스타일을 많이 섞어가지고 입는 거를 고프코어라고 하는데 로코님이 입고 계신 아이템이 어폴드 팬츠랑 신발은 살로몬 꼼데 가르손 콜라보 제품을 신어 주셨더라고요딱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나일론 팬츠에다가 살로몬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신발을 신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뭐 평범해요 평범한데 상의를 가죽자켓을 입으셨더라고요 호수님이랑 또 분석을 했습니다 저건 어떨 것까 저 가죽자켓 괜히 이뻐보이는데 어떨 것까 딱 지퍼헤드를 보니까 알릭스 제품이더라고요 알릭스라는 브랜드에서 볼드한 지퍼헤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세히 지켜봤는데 이또 절개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미니멀 가죽자켓이 아니라 절개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딱 힙한 스타일의 가죽자켓이었는데 고프코어 착장에 굉장히 잘 붙는 알릭스도 약간 나일론 소재나 좀 아웃도어 감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고프코어 작장에 붙여주셨을 때 굉장히 예뻐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장갑을 바이커 장갑을 껴 주셨더라고요 오토바이 탈때 끼는 그런 장갑 올해 바이커 자켓이라든지 모터사이클에서 유래되는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으면 그런 쪽의 아이템을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 최근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바이커 자켓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노메뉴얼에서 나온 바이커 자켓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실버 컬러에 작년이 바시티였다면 올해는 좀 이런 바이커 자켓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시티 자켓 유행은 끝이냐 제 생각에는 바시티는 그래도 계속 된다 계속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는 좀 그런 셀린느 느낌의 그런 류의 바시티 자켓이 많이 나왔다면 올해는 좀 반디 더 핑크 그런 식으로 패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바시티 자켓이 더 많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바시티도 괜찮고 바이커도 괜찮다 그런데 바이커가 조금 더 트렌디 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로꼬님의 착장이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일 수 있었던 건 바이커 장갑이 한몫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좀 연예인분들의 패션을 좀 둘러보면서 올해는 좀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할지 우리가 따라 살 거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봤는데 패션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조금 더 재미있는 공연이 됐지만 한번더 느꼈던 거는 로꼬님이 체형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몸이 되게 좋아지셨더라고요 얼굴도 되게 샤프해지시고 타이탈이도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패션을 다루는 유튜버인 만큼 조금 더 체형관리를 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기게 조금 더체형 관리를 해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도개 돌아오겠고요 국내 브랜드가 옷이 다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바이커 자켓이라든지 니트류라든지 그런 것도 추천하는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